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7회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27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1026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목요일날은 세수중 1에서 2수를 방송할 예정이에요. 별란카페 분석은 항상 1에서부터 직전 2차까지 복귀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지 않죠? 이렇게 하고 어, 항상 일에서부터 어,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적중률이 높은 편이죠 대체적으로 어, 토요일 날 복귀방송 어, 꼭 확인하시고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 매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7회 대분류입니다 어, 이번 이차도 어, 역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어, 여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제 많이 지켜보셨,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은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2월수와 2우수로 나눕니다. 아, 지난해 차에 2월 수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제일 좋은 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 2월 수가 3연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난해 차에 전멸에 따라서 이번이 제일 꼭 필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 그래도 출할 가능성은 이제 높아져 있는 거죠. 아, 이 그룹은 다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아, 우선 삼중복 어, 먼저 살펴보시고 안보이시면 이중복 어, 기타 이런 순서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3주 3중복과 이중복을 합치면 이걸 합치면 어, 일반적으로 출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도, 여기는 어, 전멸, 어, 전멸빈도도 멸 여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일반적으로 필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또 3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여기도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중복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어, 지난해 차는 3중 삼중복에서 어, 출했었죠. 어, 3중복에서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이 어, 기타가 지금 어, 출하 시기가 임박해져가고 있어요. 여기가 계속 최근에 어, 몇주 전멸하고 있죠. 그래서 기타 우선 먼저 기타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2중보, 또안 보이시면 3중보 이렇게 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아,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1, 2, 3, 4 1, 2, 3, 4 하고 3 우측 대각선하고 합쳐 놓은 겁니다 아, 여기를 합쳐 놓으면 이게 현재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아, 그 외에는 3연멸 이내에서 다 출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차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죠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두번째입니다. 아홉한 분석인데요. 여기는 어, 지난 이 차에도 두, 두 그룹을 가져 나왔었죠. 어, 이번 이 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한 그룹은 24, 25, 26, 31, 32, 33, 38, 39, 40 이렇습니다. 어, 또 두번째는요. 아, 여기, 4, 5, 6, 11, 12, 13, 18, 19, 20그렇습니다 아, 여기하고 여기가 이번 에차에 아, 필출로 보여요. 이 별난카페 자료상으로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아, 두 그룹 다 출해서 아,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특정 그룹인데요. 어, 8개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요. 우선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4, 15, 17, 24, 26, 36, 37, 43이었습니다 어, 여기가, 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벨런카페는요이게 현재 5연멸 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연멸 이내에서 출했습니다. 이번 이차에 여기가 어, 좋은 수가 있는지, 아, 여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지난 이차에 어, 그, 이걸 올렸는데, 어, 전멸을, 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건 신기록에 신기록을 쓰고 있는 그룹들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4, 15, 26, 37 이죠 또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3, 15, 27, 39또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수 4, 17, 30, 43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다 각각 오연멸 중이에요 각각이 다 오연멸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출하시기가 임박해져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 9연멸, 10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아, 그런데 이거를 묶어놓으면 이세개의 그룹을 묶으면 아, 현재 5연멸이에요. 아, 1에서부터 1026회까지 아, 2연멸이 15번 있었습니다.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5연멸이에요. 그러니까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이차에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이차에 4연멸 중이었는데 었 지난 이차에 출할 줄 알았더니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연멸이에요.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공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불주 변수인데요. 불주 변수는 어, 이건, 이번 회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불주변수가, 어,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전멸이 가끔 있, 있긴 있는데, 어, 이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죠, 불주변수는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렇 어, 이번 회차는 좀 개수가 많습니다. 여기 1 구간하고, 1 세로 구간, 여기 4, 아, 아, 43가루 구간, 이렇게 되있네요. 이번, 유번 2차 불주변수는요. 아, 여기서, 불주변수는 필터 범위가 1에서 4입니다. 아, 1개에서 4개까지 나오죠. 아, 가끔 5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요.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어, 화요일, 화요일 분석은 마치고요. 필출 삼수크롭 자료도 참고로 하실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2차 월요일, 화요일 기초분석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